내가 운전할래요, 아빠. 아, 좀 뒤에 어떤 미친놈이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아빠가 끌고 갈게. 아, 아빠 제가 할래요. 운전하는 응,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웃음> 신청을 해놨는데 너무 늦게 와서 망했다 아무래도 카드만 써야 될것 같은데 오늘 태풍도 막 온다 그러고 환전도 안 되고 지금 늦게 와가지고 문닫 닫았거든요 진짜 험난한 여행길이 될것 같은데요 아 뭐야 야 이번엔 구질구질해졌어 지민이 여행 진짜 구질구질해졌네 이거 아왜 지민이 때문에 그래 지민이 이런 거 제일 싫어한다고 아 맞아 <놀란람> 완전 실패해! 완전 실패 소확행이라고 소확행이 잖아 나도 며칠 전에 알았다? 난 조수트리는 말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와우 정답, 정답. 정답. <웃음> 너 맞아? <하죠? 웃음> 응기 <소지로 많이 웃음> <마실까>? 밥을 먹으러 왔는데? 다문 닫았어요 이게 소확행이란 말 엄청 많이 쓰지 않니? 맞아요 TV에서 많이 나오던데 <웃음> 아빠 여섯 시간 너무 힘들 줄 알았어요? 아우 다음은 왜 놀거야? 이게 마지막 여행이 될거아 어, 아빠 <웃음> 진심으 그런 생각이 들다니까 어? 나도 와 여섯 시간 나도 다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여섯 시간 비행기 타고서 지금 도착했어다 <웃음> 짱짱짱 <짱> 좋은 방신하려고 <웃음> 아니오늘야호때문을 받아도 문한다 진짜 진 공원 진짜 쾌적하다. 화장실도 딴게 이쁘세요. 이문진 택시 타서 호텔로 가는 거야? 응, 음, 음, 호텔로? 호텔로 갈 거예요. 이제 버스는 자리가 없어서 버스는 어디? 버스는 어스위어 호텔? 네? <웃음> okay. 마리나베 이는 어디? 버스는 베이스는 호텔 피자 노텔스 파트 진짜 근데 진짜 되게... 신기해. 나좀 쉬고 호텔에다가 짐을 맡기고 타이나타운에갈 거예요. 타이나타운에 가서 여기서 유명하다는 카야 토스트를 먹을 거예요. 카야 토스트가 유명하대요. 내가 카메라 보고서 혼잣말하니까 아빠가 날막 피해. 느낌이별로 안 난다. 네, 생각보다 타야 네. 토스트가 맛있는 맛집이야. 주문을 안 받으라고. 뿌리자. <웃음> 여기다 간장을 뿌려서 먹어. 여기가 네. 사름 놓는 사람은 많네 어? 어? <웃음> 뭐라고? 와서 사가지고 하는 사람은 많네 그래서 많네 하나 먹어봐요 먹어보세요 아, 아, 음? 네. 너무 날개하래 너무 날개하래 날개하래 싫어하는 사람은 모르 근데 맛있어 난 완전 내, 내 취향인데 아이 다널 켜서 와야지 왜? 그래야만 뭐 설명이래 지금 부풀이래지? 내 날이 다 먹어도 돼? 어? 너 이거? 너 지금 저 어떡하라고? 너 지금 밤새 검색이 정동원이 맞아 근데 거... 엄마 아, 아빠랑 우그 패키지가 더 나을 수도 있어 그 들고 먹는게 낫지 않겠니? 접시를? 어? 없어 썼어 응? 음. 나 먹는다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아니다 음 맛있다 진짜 왜이 사람은? <놀람> 타락 음. 여기 왜 음. 아니 이게 사람들누구이이토스트쟤 음. 뭐야 근데? 바타랑 카야데아왜 닫아버렸어 이게 뭐야? 오늘 음식을 시켰어 근데 뭔가 시켰는데 없대요 그냥 급한 마음에 그 거, 외국이 외국처나 발라니까 그러니까 또 마음이 급한 거야. 그래서 아무거나 다갈라줬어 나왔는데 요만한 주머니지기나 <웃음> <먹었어. 근데? 웃음> 내가 속에 그거였던 거야. 이버서이두 개짜리. 그 우리 가는 날 어디서 사고가 놨잖아 전복이 돼가지고 근데 여긴 어디죠? 여기는 어디죠? 여긴 여기 여기 차이나타운이에요. 차이나타운 아직 안 끝났나요? 아직 안간거 같아요. 아 <웃음> <웃음> 자, 그럼 우리가 가는 데는 어디죠? 그냥 저 카페만 데? 갔다가 온 건가요? 유명한 카야토스. 아 카야토스 맛은 어땠죠? 맛있었지만 상처뿐인 카야토스. <웃음> 왜? <웃음> 한국 사람이 여기엔 너무나도 진짜다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동생은 그렇다고 합니다. 카야토스도 맛있었어, 그랬죠? 맛있었어. 근데 너무 엄청 특별하진 않았다. 그냥 카야토스만 있어. 어 먹어볼 법한 맛이었다 아. 그냥. 여기로 건너갈 거야? 여기부다 완전 그림 같아. 와, 와 너무, 너무 더워요. 근데 날씨가 너무나 덥다. 여기가 제가 묵을 호텔입니다 어! 멈출 수가 없어! 2시가 아! 되니까 너무 덥고 싶어요 <웃음> 어 지금 뭐하는거야어 끝났어? 드디어 해냈어에 이렇게 오래 기다리다가 들어가다가 올라가 수고했어 어 이거 엄마 거 맛있어 엄마 거 이거 가져니? 아빠발바밟바아 저, 지 아버지, 을캐바파를 저, 저, 어요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아, 아파, 그러지 마. 여기 엄, 뷰는 저기 어, 아래층에서 봤다. 여기는 여기는 저기 잘안 보이네. 여기 너무 높다 인간적으로. <웃음> 아 뭐야, 여기가 심프도 아니야? <웃음> 아, 치민 씨, 치민 씨, 치민 씨, 방금 어디서 떠돌고 어요 네. 십구 어? 시간 맞춰가지고서 네. 내려와 그럼. 아, 좀 좀... 아, 다 야. 아. 그게 못 거린지 어떻아서 아예 입에 뜯어 넣으면 안 돼. 아, 진짜. 손이 아프지. 는그 아. 남자야. 어. 맛있다. 혹시. 이거 무슨 맛인지 응. 모르시나? 근데. 별맛은 없지. 내가 잘못 봤어. 어, 어, 너무 두이랑 먹었더니 너무 예쁘다. 아나 갈갈이야 갈갈이 난? 너 어, 머리 어 귀여워 엄마는집 어디 치얼스 어디 가리 가 하나도 없지? 어 없어 우리 이제 어디 갈 거죠? 그냥? 네 음, 카지노 카지노? 아 카지노로 갈 거야? 아. 정원은요? 그 다음에 갈 거야 자, 아, 우리는 이제 정원에 갔다가 카지노를 갑니다! 아, 카지노를 먼저 가는 건가요? 네. 여기 무섭다. 여기. 완전, 완전 예뻐. 아. 빨리 와. <웃음> 어우 깜짝 놀랐어. 와, 와 진짜 예쁘다, 노을이. 원래 누워서 본다는데? 우리 <웃음> 기 <Sorry. 웃음> 그래서 이렇게 가운을 입고서 수영복을 속에다 입고 가운을 입고서 수영장에 가요. 다시 하자 다시. 다시 하자 다시. 놀고서 이제 방으로 다시 돌아가요. 야, 엘리베이터 타. 근데 수영장이 딱 사진 찍는 거 말고 할게 없었습니다. 왜 좋아한데? 전 그거밖에 없었어요. 집안 <웃음> 정리입니 수영장을 갔다가 야식을 먹고 지금 방에 들어왔어요. 비웃냐? <웃음> 어? 뭐라고? 설명충이라고? 새충은 뭐야? 아씨! 성장은 솔직히 좋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사진 찍고 할게 별로 없었어요. 하여튼 근데 한 번쯤은 진짜 가볼만한 호텔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재윤씨 늦게 일어나가지고 조식 원래 6시에 조식 먹으러 하려고 했는데 지금 8시에요 2시간이 늦었네 그치? 예, 원래 7시에 먹으려고 그랬어요 아 진짜? 1시간 네. 늦었네요 그럼 <웃음> 수영장 갈수 있을까? 수영장도 오늘 갔다 가기로 했는데 일단 조식 먹으러 갈까요? 조식 먹으러 어, 어제 수영장으로 왔는데 여기가 조식 먹으러 가는 야, 이따가... 길이네요 와 쩐다 네 좋아요 네. 와 짠, 짱이다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비주얼은 짱이다 이처럼 짱인데 하필이면 어제 라면 먹고 오자가지고 <웃음> 그래 빠 죽겠네 먹을안 어? 먹을 응.